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분은다 찾아서서 함께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152페이지 있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한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 일베에오우신 새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시고, 요즘 같이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막 확산되는데, 매일 보는 것이 참 은혜고, 샬롬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샬롬이라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기쁨을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히터를 조금 꺼주시면 좋겠어요. 히터, 히팅 좀 꺼주시고, 1번은 에어컨을 좀 켜놓고, 나머지는 다 꺼주세요.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아, 자, 오병 이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진 물고기 다섯 마리와 그리고 그떡 다섯 개와 그 물고기 두 토막 가지고 아, 뭐 당시에 모인 사람은 1만 명 이상 대 군중을 어, 먹이고도 남아서 몇 바구니나 남게 거두었나요? 열두 바구니를 어, 거두는 오병 이어의 대 역사를 행하시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제 그 다음 장면들을 여러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6장 읽어보면 그것을 조금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찾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데 사방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니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으려고 일종의 좀 숨어버리는 장면이 6장에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들을 피하여 숨어요 제자들에게는 건너편으로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그 오벽 이어 역사 후에 그렇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내고는 예수님 자신은 그배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봐 아마 그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왜 그러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피하셨을까? 아마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피곤하셨지도 우리가 뭐 피하면 피했지 주님 피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안 만나려고 해도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피하셨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그 곳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건너간 곳에 혹시 계실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건너간 그가브나움 쪽으로 뱃 타고 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찾고 찾았던 그 예수님, 드디어 찾았어요. 그렇게 찾으려고 안간힘을 쓴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셨는데 그 만나시자마자 별로 반가워하시는 기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차분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들이 왜 주님을 찾아 헤맸는지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 헤맨 것은 그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마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으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제처럼 그들의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고 그들이 주님께 얻기 원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배를 채울 오병 이어의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오죽하셨으면 사람들을 피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부터 진짜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꾸 떡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영적인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한번 우리 관심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너무 연연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만 여러분이 너무 집 착하지는 않은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으려고 왔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늘 우리는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찾아온 무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바로 이 말씀을 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자, 저기 보면 썩을 양식, 썩어질 음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썩어질 음식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왜?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나 우리가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는 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걸 가지고 그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한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예수님께서 너무 심하신 것은 아닌가 물론 주님이 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정말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먹을 것을 그렇게 원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배에 고픈 군중들을 먹이시려고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이 무리들도 어 처음부터 떡을 구하러 온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그 베세다들 반에 모였어요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저들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사람이 확 바뀌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될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보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에 올 그때 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무슨 걱정이 나니까 예수님이 그때 걱정하신 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것, 집 사고 파는 것, 땅 사고 파는 것 그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 아이 낳는 것, 시집 가고 장가 보내는 것뭐 이런 우리들이 늘 살아가고 있는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이 하고 살 것을 걱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고 집 사고 팔고 자 사고 팔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심장가 보내고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게 뭐 죄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거기에 정신 다쏟아놓고 살면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셨어요. 그걸 걱정하셨어요. 아마 여러분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잔치 정도 할 정도면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잔치하고 산사람 없을 겁니다 그만큼 잔치를 하고 살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잔치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신경 쓸 겨롤이 없었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아무 준비 없이 살았어 거예요 그러다가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자 죽음이 오고 난 다음 보니까 자기 영혼에 대한 준비가 꽝이야 없어요 그러고는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세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남의 집문 앞에서 구글하고 살았으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비참한 사람이야 그러다가 굶어 죽어요 자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영혼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불행했지만 자기 영혼에 대한 준비 하나는 분명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 영혼이 아브라함 품으로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정말 잘산 걸까요? 누가 잘산 걸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꼭 부러울 게 없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산 사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은 결코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썩을 양치급 위해 살지 말고 라는 이 말씀은 영혼이 육신보다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구절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1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고하노라 이 잘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그잘 되는 것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잘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는 범사, 그리고는 강건하는 것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영혼이 준비가 안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영혼이 복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자신도 늘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한번 뭐 정확한 이것은 뭐 팩트는 아니지만 한 7가지, 8가지 정도만 구비된다면 뭐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우리 몇 가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산다면 지금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서 영혼이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 영혼이 잘 되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줘 믿음이 너무 소중해져 믿음이 너무 지켜져야돼 어떤 경우에도 내 믿음은 지켜져야돼 이렇게 결심하고 각오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이 정말 복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이 복되게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따라합시다 귀신과 마귀의 역사도 안다는 거예요 영의 역사를 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마귀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하니까 아무데나 가서 전보고 아무데나 가서 사주팔자보고 그리고 막 구적도 갖다 붙이고 재산날이 되면 그냥 재산상 채워놓고 절하고 그 귀신한테 절하는지 모르는 거죠 영혼이 잘되는 사람은 아,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다 마귀가 이거는 절받는 일이야 이거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귀신에게 절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가서 자기 운세를 물어보지 않아요 왜? 귀신과 마귀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꼭될수 있게 되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자녀됨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해요 자녀됨의이 어떤 나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자리 아니겠어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자리.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한다.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죄가 싫어지게 됩니다. 죄가 미워지게 돼 있어요. 영혼이 무너진 사람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죄를 자랑으로 여기고 내 영이 살게 되면 이 죄가 내 영의 영혼의 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자꾸 몰리하려고애를 씁니다. 이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그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 죽음이 마냥 슬프지가 않아요. 예, 네, 죽음이 꼭 두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영혼이 복된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곧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영혼이 복이 없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은 그 사명이 뭔지 모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사는 것.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설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영혼이 복된 사람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잠깐 한번 띄워드릴게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귀신과 마귀의 역사를 아는 사람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 교제, 죄가 미워진 천국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것이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그런 갈망과 사모함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 영혼이 아, 잘되고 있는 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영혼이 살아있는 가장 또 복된 어, 이 사실 중에 하나가 영혼이 살아있으면 누구 중심으로 사는가 하니까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특징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자기 소원을 언제나 꺾으려고 그러고 자기 고집 꺾으려고 그러고 내 소원보다 예수님 소원, 그 소원에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소원에 내 뜻을 맞추려고 그러고 내 원을 맞추려고 그러고 기도할 때도 내 원대로 마우시고 주님의 뜻대로 더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소원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정말 그 영혼이 복된 자인 거죠 목회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갔지만 되돌아보면 내가 악을 골짜기 빈들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갈 마음이 사실 없었어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목포 큰 교회에서 이렇게 청명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목포 전라도에서 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겁이 들컥 나더라고요 아그이상하대제 우리 삼촌 내가 목포에 살았는데 목포에 대한 예 좋은 추억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전라도 분들의 아주 섬세하시고 음식 잘하시고 그런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목포에서 오라고 하니까 손뜻 이렇게 내키지가 않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 말은 아골골쩍 빈더라도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골라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제 꿈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단일 목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고 당시에는 괜찮은 교회 단일 목사가 되면 좋은 주의 종이 되는 것인지는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주의 종은 그런 괜찮은 교회 규모 있는 교회 단일 목사가 되는 게 그게 꿈이 아니라 주의 종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솔직히 저는 고백하면 한동안 교인이 너는 재미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성공 본능이죠 그게 따라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건강하지 않는 마음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조차 나의 성공을 위해 이용하고 목회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조차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리는 아닌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하고 뭐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 성장이 교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쳐주세요 교회 진정한 본질은 생명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온 교인이 아는 거예요 그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주님께 순종하려고 목사도 주님께 순종하려고 그러고 장로들도 주님께 순종하려고 그러고 교인들도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죠 그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죠 이 교회 성장에만 매이게 되면 요 절대 건강한 교회 세울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분명히 알고 그리고 늘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친밀하도록 그 교제를 도와주는 것이 교회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교회 교회 신앙생활을 그저 은혜 받는 것,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여기에 다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히 이렇게 만나고 하는 데서 감각이 없어요.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은혜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일이다.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나를 얻어라. 주님을 얻는 게, 주님을 얻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막 아, 건강한 목회는 우리 교인들이 주님 만나게 하고, 주님을 구하게 하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도록 돕도록 제가 목회 최선을 다하는 것, 목회의 방향을 그쪽으로 계속해서 열어가는 것. 이것이 아마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소원이 아니라 제 소원이야 뭐 빨리 교회 성장 시켜가지고 교인들 많이 모아가지고 좀 교회 건축비도 좀 빨리 갚아버리고 막너또막 이렇게 뭐우차우차 하고 막나뭐몇명 모이는 막 교회 목사다 그러고 뭐 재정도 많이 들어면 오막 펑펑펑 뭐좀 구제도 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니네 성공 목회지. 일한다고 하고, 사역한다고 그러고, 사업한다고 그래 놓고는, 주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지, 주님과 냉랭한 사인지, 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조차도 교인들이 몰라. 주님의 인재, 이거 너무나 영원한 거야.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아니다. 우리 교인들이 주님 더 알아가길 원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그저 주님 본받고 살고 싶고, 주님 쫓아 살고 싶고, 이런 교인들이 차곡차곡 교회 세워진다면, 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원에 순종하는 참으로 영원히 복된 교회가 된다. 알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영혼이 복이 있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마음을 끊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소원을 끊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원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제 생일 날이 되면요, 우리 교인들이 어, 뭐 어, 이렇게 몇몇 분들이 축하를 해줘요. 네, 축하를 참 굉장히 부족한데 생일날 어떻게 기억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하니 너무 감사하죠. 어, 매년 생일 때가 되면 우리 청년부에서는 아주 제게 감동적인 선물을 어, 합니다. 그한 페이프에다가 우리 청년부, 원래도 적고 있지. <웃음> <웃음> 많은 페이에다가 <웃음> 빼곡히, 빼곡히, 어,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적어가지고 그 생일자가 되면 제 방에 찾아와서 이렇게 축하를 해줘요. 굉장히 감동이에요. 어, 지난 주 중에도 우리 기도의 집 어느 예배팀에서 제 생일을 미리 축하해 준다고 식사도 배달해서 시켜서, 그리고 식당에서, 그리고 케이크도 준비해서 어, 그렇게 축하를 받았는데 오, 왠지 원래 그 축하를 받는 제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아서요 그 축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절대 아니라 마음이 솔직히 좀 무거웠어요 아 어디론지 피하고 싶더라고요 어디론지 숨고 싶은 게 원래 제 생일을 맞이하는 내 심정이에요 아, 그때 아 탕자가 잔치 자리에 앉았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그 축하를 받으면서 어느 집사님이 막우수갯소리로 목사님 생일 때 생일 선물로 뭘 제일 받고 싶으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 질문에 제가 얼마 부리면서 가벼운 말로 눈좀 구경했으면 좋겠어. 눈 구경. <웃음> 이렇게 제가 답을 했거든요. 근데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그 질문이 떠오르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솔직히 제가 받고 싶은 원래 정말 제가 유난히 받고 싶은 선물 하나가 있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바로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지난 한해 제가 잘못한 것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또 실수한 것왜 없겠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제가 잘못 결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코로나 걸려서 치료실에 있을 때한 3일 동안 계속 회개 기도만 했는데 그 회개 기도 중에서 예배를 중단해 버린 것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목회자로서 너무 너무 부담스럽고 하나님 제가 이제 코로나 낫고 나서 가면 어떤 성인자 두 사람이라도 내가 모여서 예배할게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뭐 예배 중단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하게 해드린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원래 주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게 하늘을 지나면서 제가 제일 받고 싶은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누가 썼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유난히 생각나는 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글 제목은 그러자 예수께서 오셨다 아는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이는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야구부, 말합니다 아, 그걸 갖고 우리끼리 한번 시험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수 있는 참고서적이 혹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돌로매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러자 마태가 말합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유다가 말합니다. 더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다 끝나셨나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라는 글입니다. 제가 꼭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지나고 보면 주님을 우시게 해드린 일을 하면서 한 해를 보내지는 않았을까? 저도 말씀을 읽고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제가 은혜 받았을 때그 은혜 받은 말씀을 제 삶에 내 인생에 적용하기보다 설교거리로 써야지 설교 자료로 써야지 이 말씀 가지고 가르쳐야지 그게 문제였는 거 이게 정작 제 자신에게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사아온것 같아서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자격 없는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또한 해를 제게 허락해 주셨으니 원래는 주님 제가 말만 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혹여나 제가 실수한 것이나 제가 잘못 결정한 것이나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우시지 않도록 그런 삶과 목회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솔직히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억만을 구하며 몰려드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었 여러분 이 시간 절대로 머릿속에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장면이 뭔가 아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동문서조하며 막 찾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 만나려고 피하는 이 장면을 절대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어째서 저들을 피하셨을까요? 아니 어째서? 우리를 피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온통 세상 관심만 가지고 세상 것만 구하고 다닐 때는 예수님도 피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일 그게 다 정신 쏟아놓고 살면 예수님 피할 수 있다는 것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내 영의 답답함이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찾고 싶은데 왜 영혼의 이 어둠이 있을까?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 이유 하나를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찾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와서 주님 불러놓고는 교회에다만 나가면 온통 관심은 세상이고 그게 정신 다 쏟아놓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교회와 주님 하신다면 이 자리에 주님은 피하실 수 있겠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영혼이 복된 자가 되자는 거죠 영혼이 복된 자가 되자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여러분 먹고 살고 일하고 직장 가고 아이 낳고 쉴고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나름대로 살았지만 예수님 피할 수밖에 없고 제 경우같이 예수님 우시게 해드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제가 애쓰고 기도하겠습니다. 니다 그 신앙 생활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함께 마음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이 시간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A 코드 점잡 맞으세요. 주께 가까이 날이 끝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이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이 끝소서 저리 주님 마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날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니, 나를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릴수도록 복마른 나의 영혼 주를 No 주소서 주님 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음만더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나름 산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님 피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우시게 해드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영혼의 문제에 더 관심을 쏟겠습니다 내 영혼이 더 잘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